일단 여기 가로부터 응. 풀어주면 이제 3이 나오고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계산하면 음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일단 여기를 계산하기 전에 이제 가로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이제 가로 안에 있는 부호랑 이제 부호에 곱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는 이제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이제 어~